건데요. 일단은 준비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물이랑 요거는다 들어있던 거고 숟가락이랑 플라스틱 스푼도 들어있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물을 이쪽에 온폭 파진 작은 것까지 물을 채워주는데 에잇 못 채... 물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 첫번째 가루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야 가루가 안 넘쳐나요 바로 흘리면 엄마한테도 기작스메시. 아시죠? 자, 이제 이첫 번째 포도가루를 넣어서 게고요첫 번째 가루가 또 워낙 커가지고 흘리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오오 색깔이 변한데요? 또 변했어요. 자, 이제 이 가루가 다 풀어질 때까지 휘휘 저어주시고. 음, 맛있는 포도 향수네. 근데 이게 완전 껌이 되는 것 같아요. 응? 이제 꿈같죠? 어느정도 이제 다 녹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으, 손에다가 묻었습니다 이때는 옆에 휴지를 넣고. 여기 휘휘 저어주시고, 가루가 다 녹은 것 같다 싶으면, 두 번째 가루를 넣어줄게요. 음, 뜯는 자국이 없는데? 거꾸로 안요 제가지금 이제 이쪽에 또 쏟아 부어주시고. 조금씩. 섞어주시는 게더 낫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변할 때까지 섞어 고 오, 변한다, 변한다.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오. 오호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했는데 음, 딸기향이랑 포도향이 섞어졌어요 이 가루를 안 넣는 곳에 이제 물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럼 음, 됐다 이제, 이제 요런 토핑들을 넣어줄건데요 먼저 제가 제일 궁금하던 토핑을 넣어주겠습니다 고구라 엄마한테 직접 숨을 수행하시면 안되니까 먼저 바로 정지해 주시고 됐네 자 이제 첫번째 가루 다 넣고 두번째 예쁜 보석가루 넣어볼게요 무석사료도반짝반짝거릴지 궁금하네요 우와 코아우트같아요 코아 엄청 예뻐요 안 한게 남았네 아이코 이제 코니 일벌 같은 노랑노랑한 루를 넣어 주겠습니다. 스프링클 같이 동그라미랑 둘 쪽이가 함께 있어요. 이제 쓰레기를 넣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한 개가 남았습니다. 자 열고 이렇게 보여줄게요 우와 이거는 진짜 예쁘네요. 고고 음, 초코맛이랑 우크맛이 있어요. 그럼, 이제, 먹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음. 이거를, 소품이 있죠? 소푼이 4개 있는데, 우리 가족은 3명이어가지고, 저는, 먼저, 한 개를 쓰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커피 소푼이어가지고, 잡는 건데, 잡았습니다. 자 네, 이제, 이렇게 요거를 넣어서 원하는그에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음! 소다! 음, 음!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밤다 먹은 다음에는 사과를 에너지 충분 사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이제 밥 먹었나? 어, 지금 엄마가 지금 있어요. 엄마한테 줘볼게요. 엄마 지금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직 있어가지고 엄마는 너무 싫어요 제가 보석? 보석도 있는데 음. 저가 먹어도 좀 쉬어요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사과를 이제 넣어줄게요 한 숟가락만 더 먹어야지 요요 요. 제가 궁금해했던 파란색은 먹으면 엄청 쉬어요 저는 이제 사과 넣어줄게요 조금 넣어서 섞어볼게요 아, 섞으는아파란색이어서 보라색으로 됐다가 핑크색으로 됐다가 노랑섞은 노랑색으로 되는 거요냐 오. 노랑 섞으니까 지금 보라색이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노랑이랑 에이, 그냥 인심 팍팍 써 가지고 다 넣어 버릴게요. 이제 섞어서 줄게요 오껌 같아요 막 껌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진짜 껌이 아니에요 어? 사과맛이 났는데요? 아 너무 시원 음, 맛있어요 음, 사과맛도 약간 나고 딸기맛이랑 포도맛도 조금씩 나네요 이게 바로 솜사탕은 아니지만 어, 맛있는 거예요 이것도 엄마한테 주고 올게요 엄마가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다시 자 네, 이제 아빠한테도 주고 아빠한테는 좀싱글를져야겠어요 아빠도 신맛을 한번 느껴보게 이파랑색은요거랑 섞으면 거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이 안에 아직 파란색이 남아있었네요 골고루 이제 섞어주면 되는데 이제 한 번씩 다 찍어먹어 볼게요 프링클 과자 이거 맛 있는 것 같아요. 안마도가 <웃음> 먹었네. 호에어리가 뭐, 뭐 옷에 다 묻었다 <웃음> <웃음> 이제 다음번에는 초밥 만들기 세트로 돌아올게요 안녕 <웃음> 이 초밥이요